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코딩 교육에 대해 강의해 드릴 나홍석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다음 다섯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창업을 준비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그 목적과 용도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쇼핑몰과 같이 상품의 주문을 받고 결제를 위한 목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 매장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기능을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경우 유사한 사이트나 소프트웨어를 먼저 검색해서 사용해보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 찾아 분석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상의 편리함, 불편함 등을 메모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맞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기능과 사용 시나리오를 적으면서 실제 동작하는 화면을 직접 그려보는 것이 무척 도움이 됩니다. 코딩을 배워서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전문 개발 회사를 통해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이든 필요한 기능만 나열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 보여지는 화면을 스케치하게 되면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 할때 의도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을 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체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소프트웨어 창업인 경우 소프트웨어 자체가 상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개발자를 채용하고 내부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자체가 회사의 주력 아이템이 아닌 경우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 전문 회사의 개발을 의뢰하게 됩니다. 외부 전문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업체 미팅 후에 목적하고자 하는 소프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소요 비용 등의 견적을 받고 최종 선정하게 되면 개발이 진행됩니다. 소프트웨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에게 의뢰해서 제작할 수도 있는데 전문 회사에 맡기는 것에 비해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중간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가 회사 내부에 없다면 매우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창업 아이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초기에는 가급적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개발하는 것을 최소화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이전보다는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나만의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 이사의 경우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나만의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상품관리, 주문관리, 고객관리, 프로모션, 통계 분석 등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나만의 쇼핑몰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으므로 초기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됩니다. 홈페이지 제작의 경우 전문기업에게 의뢰하여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홈페이지를 개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직접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 초기 비용이 소요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도 가능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디자인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기능의 추가나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일일이 요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최근에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서비스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Wix.com의 경우 홈페이지 코딩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문서 편집하듯이 원하는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이나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도 월 1만원 내외면 간단한 홈페이지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스마트 메이커는 몇 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이 디자인한 화면 그대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앱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템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코딩을 몰라도 나만의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앱 자체가 내 회사의 상품이자 경쟁적인 경우 기존 서비스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재 채용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앱을 개발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제작해보고 이를 통해 시행착오와 경험을 쌓은 다음 전문 회사에의뢰해서 제작하게 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처음에 100% 완벽하게 개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하는 전체를 완벽하게 개발하려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범위 관리라고 합니다. 개발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1단계, 2단계, 3단계 등 단계별로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초기 개발 계획부터 고려한다면 개발 중간에서 갑자기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게 되는 경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 계획에 포함시켜 진행하는 것이 목적하는 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시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너무 욕심내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개발자 몇 명이 2, 3개월 시간이면 될것 같은 규모라고 생각해도 실제 개발에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과 작업이 들어가고 중간에 변경도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이사나 윅스닷컴 등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좋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확대 시기에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도 최소한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코딩을 배우는 것도 2단계에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목적 없이 코딩을 배우면 배운 것과 적용하는 것이 별개가 되어 어디서부터 또 시작해야 될지 다시 막막해집니다 그렇다면 코딩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무엇인가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 없이 코딩을 할수 있는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블록 코딩이라고도 하는데 블록 형태의 도형을 이용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려운 문법을 몰라도 직관적으로 블록을 배치하는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IT에서 개발한 스크래치입니다. 스크래치를 이용하면 인터랙티브한 이야기, 게임,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 수 있고 그 작품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엔트리 사이트가 대표적입니다.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교육 플랫폼인데 스크래치와 같이 명령 블록을 이용한 코딩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코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code.org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참여해서 만든 코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단계별로 문제가 주어지고 이를 코딩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코딩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개발까지는 어려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템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발전시키는 용도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블록코딩을 통해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에 대한 감을 잡았다면 이제 텍스트 코딩 단계로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C 언어나 Java 언어로 바로 개발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경험을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C 언어, Java 등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문법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신경쓰게 많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초보들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로직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파이썬은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는 사람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결한 문법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 결과를 한줄한줄 한줄 단위로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필요한 기능들이 미리 구현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만 익히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파이썬을 기반으로 개발될 정도로 매우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구현할 수도 있고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에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나 웹 서비스를 제작할 때에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래밍은 C나 C++를 사용하게 되고, 비즈니스를 위한 웹 서비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ASP, JSP, PHP 웹 프로그래밍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바 언어를 사용하고, 애플 아이폰용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c C나 Swift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익숙하다면 이제 다른 언어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익숙한 언어보다는 목표로 하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구현해 줄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고 이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록코딩부터 전문 개발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무엇보다도 항상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딩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비즈니스에 필요한 하나의 좋은 도구로 이용한다는 자세로 코딩을 시작하면 점점 흥미가 생기고 자신도 모르게 코딩 실력이 발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다른 개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구현 가능한 형태로 기획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비즈니스와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기능을 위해 코딩을 배우게 되면 학습 성과도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꿀팁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서버와 네트워크, 그리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초기 큰 투자 비용 없이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발하지 말고 이용하세요 아이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서비스 구축은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꾸준히 학습하세요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한 공부를 찾아 꾸준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